웜즈 맵은 운빨 만겜으로 들고 와 보았습니다 이게 경사로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개인전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웜 개수를 다르게 할 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저런 맵은 웜좀 많은 게 좋긴 해 거의 한 큐에 가잖아 그죠? 맞아 2D가 웜 개수 요거 범위 좀 불러주세요 2개에서 와우 6개 합시다 2 3, 4, 5, 6, 할게요, 그러면, 자, 2 3 4 5 6 7 까지 할게요 그러여 6개 니까 2 3 4 5 6 7 투디부터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따 어! 투디 일곱 마리 어? 오 우와! 아 뭐야 라미가 두 마리 <웃음> 아또야 일단 최악은 피해 최악은 피해쓸 아아 고니다 아들 아 어! 비소리가 여섯 마리? 아 와. 오로티오로티그 다음에 한 팬이가 네마리아3오마리 아, 남았는데요 한 팬이 4마리고요 마리 4마리 평타! 세 아, 3마리 됐어요! 연비 5마리 오.. 나쁘지 않고 우리 피 밸류를 50으로 낮춥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시작을 해야겠죠 야 빗소리 압도적으로 달린다 야... 야, 70% 퍼 넘었어. 야... 잠깐만, 나 0% 퍼 1% 퍼 라미랑 나랑 1% 퍼 뭐. 근데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큰 관심을 주잖아? 너무 아. 큰 관심 부담이라고. 어. 야, 근데 이러다가 라미 우승하면 이거는 거의 33배야. 어?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역배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이 라미한테 마구마구 걸면서 한팬이가 갑자기 <웃음> 역배 됐어 나를 10역배로 만들어? 10역배가 됐어요 10역배가 <웃음> 케빈, 라미 한펜 합친 수치가 역배충 수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? 와~~ 3분의 1 이상은 다 역배충이라는 거야 우리 시청자들은! 사실 변수는 정말 세고 셌습니다 여기 로프도 많고 게다가 제트팩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도 와. 나오는 맵이거든요. 근데 아.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크네. 그러니까. 이게 뭐야? 근데 한방 맞으면은 무조건 어 통통통 아 와. 시작하자마자. 뭐지? 아니간 근육이 뭉치신 거 같아서 <웃음> 풀어 드린다는 게. 꼬꼬기? 꼬꼬기? 꼬꼬기 나네. 근데 언니 코다 밑에 있다. 어? 그러게. 어, 오늘 무슨... 야 연비 세 마리 다 밑에 있는데 그러면은 처음거 하나 그냥 옮겨 놓을까? 나쁘지 않지. 어. 나지 벌써 한 마리가 죽었는데. 나를 믿나? 이마. <웃음> <웃음> 오. 어? 오. 국대기 아. 더갖 일단 근데 저거. 이거는 와! 지금... 뭐잘 되네. 아, 어. 개빈님, 저두 마리. <웃음> 아니, 어 이거는. 아케빈님저두마리아 근데 이거는 일열은못 참긴 하잖아 솔직히 이거. 두 마리인데. 어야 여기서 이성을 차릴 수 있는 벌레가 몇 마리나 되겠어 그래? 세상에. 어 근데 이러다가 람이 두 마리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? 어. <웃음> 그것도 뭐. 예능이지. <웃음> 야. 어. 야 그럼 먼저 가서 쉬어. 어 <웃음> 아, 나도 때려? 나도 때려? <웃음> 아저 차의 가치가 또 올라가겠네. 형은 떨어지겠네 이제. <웃음> 비술아 위에 헬기가 있다. 근데 여기서 헬기는 의미가 없. 아, 아, 막혔어. 아, 나형나 나 막혔어. 어떡 할까? <웃음> 형아 막혔다니까.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선택권이 있냐고 없냐고. 있지 있지. 오른쪽에 하나 있잖아. 오늘 <웃음> 칼퇴 각인가? 형 어떻게 해줄까? 아 나야. 뭐 비술이 믿네. 나는 믿네. 어? 나 라미야 아 도사람을 어, 통통통 때리면 돼통통통통통통통통통야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라미야 차라리 일찍 죽고 퇴근해버려 그럴까? <웃음> 태, 퇴근 각이 라미... 살짝 숙이네? 야 라미 죽혀 <웃음> 야 이거 잘 맞으면은 막 대박나겠는데? 난리 나겠는데? 아 날카롭다 어? 너무 어, 약한데? 어, 어, 어, 어. 아 조금만 더 할걸 아 너무 멀리 갈까봐 깨비스 음. 아니 그 한편아, 예? 우리의 방광을 기억해. 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? 어? 진짜 우리의 방광 대결을 기억해. 우리 그렇게 약하지 않아. 나안 죽어. No. 오케이 안 할게 안 할게 동맹. 어너 휘두른 너 휘두. 아니야 소리 아니야 났어? 아니야 아니야. 야 목소리 안, 안, 안, 안 났어 안 났어 아니야 아니 안 났어. 야, 어. 앞뒤로 손이 움직이는 아니, 거 봤어. 뭐야? 봤어 아니야 아니, 아니, 금 아니야 아니야. 나안 했다 <웃음> 형난안 했다. 너다 봤다니까 한 거. <웃음> 아니야 아니야. <웃음> 아홉. <아유. 웃음> 아나 저거 진짜 싫은데. <웃음> 와 모자 생겼네. 하늘에저거하늘에 <웃음> 오빠 나 먼저 갈게. 야 근데 이거 어이등 견제각 시계 쓰는데. 따라갈게. 어머. 내가 노리는 거는 내가 너무 못되게 살았나봐. <웃음> 갑자기 참패어 <참해. 웃음> 이거 관략관략관략관략관략관 어? 관랭 관략, 관략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관략간 힘이 있었으면 은 살았다 방금은 아... 그러니까 한팬님! 예? 저거 위에 없애줄까요? 아니 아니 그 저도 없어져요 팬들이 <웃음> 이거 아니라 저도 없어졌잖아요 위에, 위에 이 기계 없애드릴게요 모자 라미야 아... 너가 두 마리로 시작해서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<웃음> 조금만 잘 생각을 해봐 <웃음> 하긴 야 잃을 거 없는데 제일 곱거든 그렇지 그난 잃을 게 없잖아 음, 이제 라미야 라미야 아? 가죽 카로 위에 연비 쏘면 연비 죽어 떼굴떼굴 불려서아 그럴 네. 수 있어 <웃음> 어. 연비야! 아 연비야 왜 아, 왜요? 엄비야 <웃음> 연비야 연비야 연비가... 와, 와, 와, 와 이름 착각한 거좀 에바다 저거 봐 정신이 없잖아 아니 아니 옆에 옆에 오른쪽으로 우리가 그러고도 멤버냐? 아이고 안 됐다 틱틱틱틱틱 오오오나딱꿍이었네아너 그런 말해도 돼? 야너좀아나좀난난 <웃음> 난 모르겠다 <웃음> 연 연비는 딱꿍? <웃음> 오. 저 사이를 지그재그로 오겠다. 야. 어? 언제 삭제할요 네, 제 들어갔어요. 한피이한테 걸려있던 13% 113만 포인트가 날아갑니다. 오. 하게어어어어 야, 완전 어, 물공댕이네 이거. <웃음> 안될것 같다.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. 아, 걸쳐서 들기. 야, 늘리기? 이미 찍었어. 걸쳐서 들리기. 여기서 약간에서 걸쳐서 와, 저 여기 1픽셀이 아. 있어. 아. 와 야, 등에 닿았어, 불. 야, 여기서 반동 줘서. 우와! 야, 잘했는데. <웃음> 야, 여기 <웃음> 는다음에세 <와, 웃음> <웃음> 바퀴 굴렀어. <웃음> 남이야, 오래 살았다, 그지? <웃음> 그런가요? 캐빈님 위에 뭐 있어요? 뭐가 <웃음> 있다는데? 아! 아! <웃음> 있다. 어, 우와 우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올라가! <웃음> 올라어다 아, 썼어, 다 썼어, 다 썼어. 아니 아니 아니 썼어. 괴나마로 나는 탈출한다! 잘 있어라 인간들아! 야 근데 이러면 연비 2D를 오히려 견제 들어가야 돼 이거 완전 살기 좋아 지금 양쪽에서 아 라미를 노릴 때가 아니었구나 어쩔 수 없다 그거 뭐지? 일단은 헬기 견제해야지 어? 진짜? 진실? 일단은 헬기는 견제해야 돼 어? 어? 어? 어? 어 통? 어? 동... 아! 견제 쎄겠는데? 견제가 어? 아니라 죽였는데? 죽었잖아! 어,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혹시 견제.. 어? 안, 근데 뭐 견제하다보면 어떻게 그런 일도 있는 거지? 왜 뭐.. 어 견제인데? 그럼 그래. 그 라위한테 건 사람들한테는 조금 미안하네? 짜리 <웃음> 어, 어. 61만 아, 포인트 삭제! 에이 <웃음> 에이.. 우리 지금 차두요인데 지금 날 공격하겠다고 굳이? 아, 차아온데 아니 근데.. 그치? 언젠가는.. 해야 해! 근데 서로 끝껏끝치라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<웃음> 우리 오르면은 서로 갈가리밖에 못하거든요? 그래! 이제 누가 먼저 긁냐 문제... 어? 날쳐? 어? 이거... 아니... 엉힘 딱! 뭐야? 왜 사는 거야 도대체? 엉힘 딱! 주문을 외치면 돼 그거 타시면은 지금 타시면 안 돼요 내 생각에 근데 타는 거보다 그냥 쏴서 견제하는 게 나을 듯소지 음. 아, 마요. 왜 쏴요? 그래야 형이랑 나랑 재밌는 싸움을 할 수가 있어 아왜 싸요 그거? 아! 아! 아! 아, 아, 아 때려 부수겠다는 마인드 아, 아, 멋있게 가자 아! 어? 가만히 계시면 더 아파요 아... 아! 어? 뭐야 어, 어. 근데 얘 살아나는 게 많았네? 잠깐만 제가 살아있었네 가운데? 저거 못 보고 있었네 난 뭔가... 어. 아, 뭐야 비... 이건 또 아, 아니야 경로에 뭐 부딪힐 거 많아 노! No. 아이 이건 없네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뭐 우리 아, 한 대씩 주고 받을까요? 아, 이건 없구나. 아, 어? 제발. 어? 어? 아, 어 잠깐만, 빈만, 빛마... 잠깐만, 제발. 어, 나이스. 올라온다고? 아니 이게 멀리서부터 써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두 병만 파고 그 다음에 톱날이 멈추게 해야 올라올 수 있는 거지. 그렇지. 근데 어차피 안 그럼 어차피 죽어요. 안 그러면 어, 안 이거 계산 잘한 거냐? 어? 여기서, 아, 아,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야 잠깐만 너왜안잠깐만잠깐만잠깐만 둘이서 승부 보시죠 야 이러면 <웃음> 아 이거 아왜내 맘대로 안 움직여 차가 잠깐만 이러면 넌, 어? 넌 진짜 운전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 이러면은 아클났다형나 엉덩이 임세 우승각 엉힘딱어왜 저쪽으로 튀어 잊었다 너는. <웃음> 저는 구경하겠습니다. 요두 분이서 <웃음> 잡으시지요. 너 PBD 잡을 수 있어, 이제. 어? 정말? 네. 오. 아니. 어? <웃음> 야, 저거 포트인데 왜 이렇게 점프력이 좋아? 점프! 와, 이씨. 점프! 와, 이씨. 야, 이걸 내리네, 망했네. 데트 패! 아! 음. 야, 너 그거 너도 위험해. 아, 어, 그치. 야, 어, 너도 위험 아니, 차라리 빠따로 치는 게 낫겠어. <웃음> 빠따가 없어, 그게. 아 우와 우와 야, 예술 야뭐 진짜 대박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개멋있었다 근데 에이~~ 에이. <웃음> 에이 진짜 그거 한다고? 에 <웃음> 진짜 그거 미안하게 한다고? 미안하게 됐네 근데 에이. 이거 그솔 에이 몰라 왜냐면 앞에 그 돌아올 각도가 안 되거든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미안하게 됐네 사장안 되거든 겁안 되잖아 이고 클러스터 다네 <웃음> 뭐라고? 미안 <웃음> 뭐? <웃음> 음. 미안해? 왜 미안해 왜 미안해 <웃음> <웃음> 왜 미안하고 야! 얼어봐 미안하다 왜 <웃음> 내가 왜 너? 내가 너 미안해 하면 안 되냐? 어왜 미안한데? 니가 이거... 근데 왜 미안한데? 와 야. 나왔다 야 이건 제대로다 야, 야 이건 제대로 내가 너 너한테 사과 좀 하면 안 되냐? 주사장예주사장한 번만 봐줘 <웃음> 누구세요? 뻥 집에, 집에 딸린 처자식만 지금 처자식 <웃음> <저> 누구세요? 뽕? <웃음> <웃음> 뻥 집에 딸린 처자식만 지금 처자식 누구세요? 뻥 아 너무 아쉽다 아, 너 별로 안 아쉬웠는데 <웃음> 아 진짜 아쉽네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깝게 졌잖아 연비가 안 아까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들 좋겠다고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안녕 아 이번에 좋아요 많이 안눌리겠다